있습니다. 자 보자. 그냥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 위에 이거 안 봐야 돼. 이걸 이걸 보지 마. 위에를 보지 말고 얘를 그냥 이대로 보는 거야. 봐봐. 나는 이렇게 생각해. 얘가 몇 차야? 1 차. 얘는 몇 차야? 차. 얘는 각각의 항이 다2 차지. 네. 그럼 얘를 제곱해 보는 거야 그냥. 얘를 제곱해 본다라고 했을 때 제곱할 수 있잖아 이거. 어떻게 돼? 네. 왜 마이너스야 플러스지 똑구정아 네. 어? 실체 말단이 되고 싶으면 자꾸 그럼 아는 거 써보면 여기 25 되겠지? 얘가 13이네? 맞니? 이거잖아요. 넘어가면 10이니까 여기 6구해야 되네요. 괜찮아? 네, 요런 거야, 요런 거. 이런 거야, 요런 거. 까짓거. 자, 알면 많은 게 보이고 모르면 잘안 보이는 겁니다. 자 얘도 지금 1차, 1차, 1차, 얘는 2차, 2차, 2차, 얘도 2차, 2차, 2차, 2차, 얘를 뭐해봐? 제곱해봐. 자 근데 85번 보자. 잘 봐. 이거랑 이거랑 거의 같은 식이야. 이거에다가 곱하기 2하면 얘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모습에서는 음. 얘네를 구하기가 힘들지만 이 모습에선 얘를 구할 수 있어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지 맞니? 우리 아까 풀었던 게 얘, 얘 주어졌을 때 A, B, B, C, C, A를 구하는 거였잖아요 마찬가지죠 이거 괜찮나요? 근데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는 얘를 가지고 풀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얘가 얘랑 관련되어 있으니까 요 식으로 바꿔서 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니까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지울게요 얘는 전개해서 확인해보면 a제곱 두개 나올 거니까 2a제곱 나오고요 2b제곱 나오고요 2c제곱 나오면서 여기서 마이너스 e a b 마이너스 e b c 마이너스 e c a 가 나와서 2로 묶어버리면 아까 말했지 밑에 있는 거두 배가 돼서 나온다고 근데 얘도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얘는 나와 있죠 문제 그러니까 얘만 구하면 되네요 1차, 2차, 2차니까 얘 제곱하면 뭔가 나오겠죠? 그럼 얘는, 얘는 이제 알자고 1분의 2에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이라고 그러면 얘 알아, 7의 제곱이고 얘도 알아,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1분의 2에 49 더하기 9 더하기 이것만 알면 되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둘을 더해보자 왜 b가 없으니까 A 빼기 C는 4야 그럼 C 빼기 A는 얼마야? 마이너스 4겠지? 16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네. 기들이 58, 74 그러면 37너 혹시 영어학원 너 지금 평균 선이랑수하잖아 네. 영어 자리 있니? 너 반에? 지금 제가 이요 어. 네. 몇 자리가 있니? 자리. 지금 4명 네 수업이니? 4명이 어, 네 정원은 맞지? 이게 제목과 얘 저요? 너 영어 안 해? 영어 혼자 하는데 영어 잘해? 아니요 <웃음> 너 학교 어디 가지? 나만이요 나만고 영어 혼자 해도 너 어디 가지? 신장이 남신풍이야 이야이야이이 <웃음> 잘할게요 이거 오케이 여기 제곱, 제곱, 네제곱, 네제곱 달렸으니까 여기다 뭘 주는 게 이뻐 보이냐면 얘 주면 참 이뻐 보일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이거야. 5 곱하기 13 곱하기 그런 형태로 답이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 말고 봤더니 이런 형태 느낌으로 봐야 돼. A 플러스 B에 A 제곱 플러스 B 제곱에 A 네제곱 더하기 B 네제곱이니까 이 앞에다 내가 뭘 곱해주면 A-B를 곱해주면 곱해줬으니까 곱해준만큼 뭐해줘야 돼? 나눠줘야지. 그래야 원래 되겠지. 그럼 이렇게 곱하면 뭐야? A제곱 빼기 B제곱이야. 또 얘랑 얘랑 곱하면 뭐야? A4제곱 네 빼기 B4제곱이야. 네또 얘네랑 곱하면 뭐야? A8제곱 빼기 B8제곱이야. 근데 분모에 뭐 있었어? A-B. 그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곱해줬으니까 뭘로 나눠주면? 3-2. 근데 이 값은 어차피 1이니까 나누나 많아지. 요요 둘에 의해서 3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또 얘네들에 의해서 3의 4제곱 마이너스 2의 4제곱 또 얘네들에 의해서 3의 8제곱 마이너스 2의 8제곱 그 정답은 안녕하세요 괜찮아? 네. 자 이제 도형이 나올거고 숫자도 나올건데 숫자나 떠볼게 자 숫자가 나와있는 문제들이 있어 자, 나는 물어보자 얘하고 얘의 차이점이 뭘까 위에는 2차고 아래는 3차인 거야. 그냥 그것만 얘기를 해보자고. 2차는 너 인수분해해서 2차는 어렵니? 괜찮지 2차는. 3차가 짜증나지. 그러니까 2차는 그냥 보자고. 2차는 얘를 A, 얘를 B 이렇게 봐도 돼. 근데 제곱 더하기 제곱이잖아. 어,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얘네 두 숫자 보면서 어떤 숫자가 떠올랐으면 좋겠어. 그렇지. 앞에 거는 100,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뒤에는. 그렇지, 100 더하기 2의 제곱. 선생님 이거 98제곱하고 102를 제곱한 다면 더하면 안돼요 해도 돼. 그 앞에 거 제곱하면 x로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더하기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2x제곱 플러스 8 x를 뭘로 봤다고? 100 그럼 100의 제곱이니까 만이지. 2만 8자 얘는 그럼 100 100 100 보는 순간 망해. 자 얘는 이제 얘기해줄게. 차수가 가장 큰몸을 x로 봐. 그럼, 그럼 x가 뭐... 누구야? 108. 108이야. 108을 x로 보는 게 제일 현명한 거야. 그러면 왜? 냐하면 얘가 만약에 100을 보면 100 더하기 8의 세제곱이거든 그게 이제 힘들어지죠. 108을 보면 분자는 x 세제곱이고 분모는 x 빼기 1 곱하기 x 더하기 1 더하기 1이야. 맞지? 네. 그럼 분모는 x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니까 x제곱이네 이거지? 약분되지? x하나 남네? 정답은 108이요 그러니까 수학이 다른게 이런거잖아요 이거 계산 다해요 98 곱하기 98도 하고 102 곱하기 102를 해요 그리고 더했더니 또는 1의자리 봤더니 4로 끝나고 예의비 4로 끝나서 1의자리가 8로 끝나는 애를 찾아요 답은 찾을 수 있거든요. 답은 찾을 수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아니지. 이 문제를 푸는 목적이 달라서 그래. 수학은 그렇게 공부해야 돼. 목적성을 띄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선생님, 답은 알겠는데 이게 맞는 풀인가요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도 괜찮아. 자, 도형이야. <웃음> 둘레래. 그럼 여기 A, 여기 B 놓겠지. 직사각형이니까 그럼 여기도 A고 여기도 B지. 그럼 둘레니까 2A 더하기 2B가 얼마인 거야? 42. 맞니? 그럼 대각선의 길이는 어? 직각삼각형이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누구의 제곱? 15의 제곱이네 그럼 넓이 어떻게 구해? ab죠 야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a 더하기 b가 얼마고? 21이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25지 이거일 때 ab는 얼마입니까? 이 얘기 아닙니까? 뭐야 이거 곱변이지 네. 완전 제곱시켜도 돼요. A 더하기 B의 전체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e a b 그럼 얘가 21의 제곱이죠. 여기는 225고요. 더하기 2 2 5고요 더하기 E 내가 원하는 거죠. 21의 제곱은 21곱하기 21, 21, 42, 441에서 225를 빼주면 216은 2곱하기 네모니까. 네모는 108. 괜찮으십니까? 몇개안 했거든요. 여기 앞에 있는 요거랑 요거를 봐야 여기 뒤에 있는 요게 된다. 그리고 몇개만 조금만 더 해볼게. 문제 몇 개만. 문제 유형 몇 가지 있니? 이거 14요. 어? 우리 저기 방학 끝날 때까지 아마 내 예상에 의하면요. 이 책으로 이차방정식과 2차 이차함수까지 2차 나갈 거거든요 아마 계약하고도 한동안 이 책을 진행할 수 있는데 계약하면서 내가 새 책을 준비할 거야 너희한테 새 책을 사라고 할 건데 아마도 그새 책은 수학의 바이블 유형원이라는 걸할 거야 오케이? 그리고 계약하면 시간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냥 같이 다 수업을 할 거거든 그리고 모든 수업이 영상 녹화가 될 거고 연습이 더 필요한 친구들과 응. 연습이 덜 필요한 친구들로 나눠서 아마 운영이 될 건데 힘내서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 잘할수 있어 오케이? 네. 너가 제일 걱정이긴 해 아. 일단 즐겁게 해자 일단은 볼게 일단 여기까지 일단은 가보자 자 도형에 대한 얘기들이잖아 첫 번째 보자고요 가로와 세로의 길이합이라 가로, 세로가 있으면 되지 이렇게. 가로, 세로 그럼 가로와 세로의 합이 얼마래? 어, 나 문제 없는 얘기 안 하고 있어 써놨더니 뭐야? 피타고라스 보이지아 이거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64지 맞니? 그리고 이 직사각형이 넓은 a, b잖아요 앞에 거랑 똑같은 문제 아닌가요? 그 다음에 얘는 직육면체죠 한 변은 a, b, c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그럼 a가 몇개 있니? 네개 b도 네개 4개. c도 네개지즉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라는 건네배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맞나요 얘가 뭐야 16이고요 그 다음 건널비 볼게요 건널비 빨간색으로 건널비 요 밑에 있는 거요 넓이 얼마 ab 요거 얼마 bc 앞에 달린 얘는 ac 근데 얘가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하니까 건널비는 두배 ab bc ca입니다 얘가 얼마 실, 그지? 자, 이 대각선의 길이는 핑크색. 이 대각선의 길이는 먼저 여기부터 보자고요. 여기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요. 직각 나올 거니까 이 대각선의 길이는 뭐가 나와? 루트 a제곱 더하기 c제곱입니다. 이게 예, 대각선이죠. 그러면 문제 다시 봐봐. 이거 준 거지. 얼마로? 4. 이거 준 거지. 얼마로? 5. 이거 붙는 거 아니냐? 같이? 되겠지. 밑으로 올게요. 자, 구의 겉넓이 어떻게 구나 보자. 구의 겉넓이. 따라해. 4파이 r 제곱. 4파이. 게말 맞아. 4파이 좀 파이 제곱. 4파이 r 제곱9 어, 구의 부피는 4/3 파이 r 제곱 오케이? 어. 그럼 갑시다. 지름의 길이의 합이 8이야. 그럼 이큰 원의 지름을 나는 반지름을 라지알 작은 원의 반지름을 스몰알 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름의 길이의 합이니까 이알 2R 더하기 이 알은 얼마? 8. 이게 지름의 길이의 합이지. 건넓비의 네, 네. 합이니까 써볼게. 건넓비는 4파이 라지알의 제곱 더하기 4파이 스몰 R의 제곱이 얼마? 40파이 괜찮아요? 네, 그럼 4파이도 나누면 R제곱 더하기 스몰 R제곱은 10. 여기는 2로 나누면 R 더하기 R은 4. 똑같은 거아니 이제 또 묻는 게? 뭘 이제 빨간색 보자. 부피의 합이야. 3분의 4 파이 라지 R의 세제곱 더하기 3분의 4 파이 스몰 R의 세제곱이 얼마입니까? 이거지. 묶어보자 이거. 뭐로? 3분의 4 파이로 묶으면 라지 알 세제곱 더하기 스몰 r의 세제곱이죠 네. a 더하기 b가 4야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10일 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하고 묻는 거잖아요 괜찮아? 네. 할수 있겠어? 네. 곱셈공식 변형이 해봅시다 우리 승원이가 안되니까 승원님 위해서 조금만 해볼게요 이건 네. 할수 있겠지 승원아 네. 이거 볼게 자, 라지 알 더하기 스몰 r이 4야 보여? 보이니? 네. 네. 회색인데 보여? 다 보여 보듯? 네. 어. 그러면, 이것 때문에, 라지알 스몰알의 제곱은, 라지알 더하기 스몰알의 제곱 더하기 2RR. 얘가 16될 거고 얘가 10일 거니까 얘가 뭐여야 돼? 6. 그러므로 RR은? 3. 다음 단계, 샤. 그래서, R3 더하기 R3은, RRR R, R, R R, 3, R, R, R, R, R 뭐지? 얘들 <웃음> 이게 얼마였어? 4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3 곱하기 4 64 마이너스 36 그래서 얼마 나온다? 28 28로 들어와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샥 하고 들어올 거니까 3분의, 여기 28급 할 거니까 112파이 여기까지 정리 바랍니다 화면에 이렇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물어봐 선생님 저몇페이지에 다시 보여주세요 몇 페이지 다시 보여주세요 몇번 문제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여기 올려 놓을게요 기분 나쁘면 말해 계속 할 거니까 직접 나눗셈 할수 있죠 스모이 네. 하더라고요 직접 나눗셈 음. 할게요 이거는 그런데 95번이 좀 중요하니까 얘는 차수가 3차, 2차, 1차, 상수다 있고 다 있거든 다 있으면 상관 없는데 얘가 없잖아, 1차가 그러니까 쓸때 x3제곱 더하기 3x제곱 띄고 마이너스 4차차 x-2 오케이? 그럼 여기는 x제곱이고 빼는 거지 그럼 5x제곱에 없으니까 비워놓으세요 두 개씩만 보면 되니까 그렇지? 여기 플러스 5x 하면 되고요 그럼 5x 제곱에 마이너스 10x 될 거고 빼주면 10x 마이너스 4 10 들어오면 되고요 그럼 10x 마이너스 20 빼주면 16이니까 채워놓으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 지금 몇 차로 나는겁니까 1차로 나는 거죠. 좀 다른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1차로 나눈 나머지는 뭘 하면 돼요? 그렇지 1 3, 조립제법은 이렇게 0으로 채우죠 그럼 뭘로 해봐? 2, 1, 2, 5, 10, 10, 20, 16이지 어차피 이 나머지잖아요 16이고요 몫은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0이 돼야 되니까 a가 5인 걸 알죠 그러면 곱해서 여기 5가 나오면 되네 여기는 여기가 16이었으니까 4면 되네 이렇게 오겠죠 자 이거 봐봐 나머지를 물었거든요 그럼 이거 내가 지민아 가았을때풀 컨텐츠로 써보라 그랬는데 쓰면서 생각하세요 잘봐 얘를 쓰고 여기 이렇게 잡잖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e, 몫이 qx고 나머지가 e x 플러스 k 이렇게 잡잖아요 그럼 나머지를 알기 위해선 얘가 0돼야 되잖아 그럼 봐봐 얘가 0되는 숫자있니이 인수보다 안돼 그리고 심지어 판별식 d를 보면 b제곱 마이너스 4시 마이너스 7 0보다 작아 그러면 실근이 아니라 허근입니다 허은 집어넣어서 구할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써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하는 거야? 실제로 나눠보라는 얘기지 근데 나머지가 이거잖아요 오케이? 여러 가지 한번 볼게요 일단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거든요 이대로 만약에 썼다고 가정을 합시다 얘가 얘가 돼야 되니까 3x가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요 2K, 2x는 넘어가서 여기서 계산을 해버리면 3 x 세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1-k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다가 3x 멋식게 1을 곱한거지 그치? 요렇게 곱해서 나왔고요 요렇게 곱한 마이너스 3x제곱이 있거든요 얘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럼 얘랑 만나야 되니까 플러스 3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전개하면 상수가 6이 나와야 되거든 이해되니 뭔 말이지? 네. 그럼 여기는 상수인 11-k가 6이 돼야 되니까 k는 5년돼 라는 풀이를 할 수도 있죠 직접 나눠보세요 네. 이거는 많이 좀 다른 풀이를 한 겁니다 너희 많이 잘 성장했어 둘잘 성장했어 승원이는 조금 걸릴 지만 괜찮아 응? 자요 문제들 뭘 구하는 건지 봐봐 a 로 나눴을때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얘를 구하는거지 나머지가 아니라 그럼 얘는 식을 써봐봐 2x3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을 a 로 나누었더니 몫이 예고 나머지가 얼마고 얘를 구하는거니까 방정식 푸는 느낌이야 x를 구하는게 아니라 a를 구하는거야 나머지 숫자치 그럼 넘어가겠죠 이해이기죠 그럼 2x3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7x 넘어와 마이너스 6은 a 곱하기 2x 플러스 3이지. 네. 그럼 양변 이걸로 나눠주면 되네. 이걸로 나눠주면 되지. 괜찮아? 네. 어. 여기도 마찬가지. 그렇게 풀면 될 거예요. 어, 요 파트에서 하나 알았으면 좋겠는 건 나머지 정리 파트하고 비슷하긴 한데 이거 하나 저거나 f라는 식의 a를 넣었더니 f라는 식의 b를 넣었더니 f라는 식의 c를 넣었더니 그 값이 k더라. 는 것은 fx가 3차일 때몇 차? 3차일 때뭐 2차면 다른 표현 하겠지만 fx는 최고차항은 모르지만 x-a에 x-b에 x-c에 더하기 k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자그 다음에 내가 몇 가지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어... 어, 미안하다. 예를 들어, 그러 설명할 때, 여기, 이거, 이렇게, 11점 돼 있어야 녹화 중인 거야.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요기, 여기서, 요런 얘기 좀잘 들어줘, 봐봐. 은행강도 얘기 한적 있지? 왜 영화에서 보면 은행강도가 뒤로 가면서 사람을 죽일까? 그 돈을 나눠먹는 애들이 줄수록 내가 먹는 양이 늘잖아 10명이 도둑질을 했는데 3, 5명을 죽였어. 그러면 원래 10명이서 10억을 나눠먹기로 했는데 5명이 죽으면 내가 먹는 양이 몇 배가 돼? 두 배가 되지. 그러면 같은 원리를 보자고요. 얘로 나눴을 때 몫이 얘예요. 근데 얘로 나눈 거잖아요. 그럼 몇배 됐어요? 나누는 게. 두배 됐어요. 그럼 몫은 몇 배가 돼야 돼요? 2분의 1배가 돼야 돼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얘 거고요. 나머지 안 바뀌어요.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오케이 나머지는 그대로 오시면 돼요. 나머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럼 얘도 봐봐. 얘로 나눈 건데 이렇게 됐잖아. 나누는 게몇 배가 됐어? 2분의 1배. 그럼 목숨 몇 배가 돼야 돼? 2배. 목숨 2QX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러니까 얘가 2가 돼야 되고 얘는 1인 거지. 오케이? 근데 얘는 지금 보면 PX를 PX를 주고 얘는 PX가 아니라 얘를 나는 거죠. 오케이? 이건 좀 다르니까 얘는 지금 빼고 푸세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정리부탁드릴게요자 얘도 SOS가 나왔으니까 써보는거야 얘는 여기 식이 바뀌었지 써보는게 가장 좋아 Px는 2x-1로 나왔더니 몫이 Qx고 나머지 가뭐1 네. 그럼 xpx는 여기 x 곱했잖아 네. 여기도 x를 곱해 x 곱하기 2x-1 QX 더하기 얼마? X. 그런데 얘로 나눴다니까 얘가 있어야지. X-2분의 1. 근데 얘가 2로 묶인 거죠. 그럼 식이 같아지려면 여기에 EX가 생겨야겠네요. 그래야 요거랑 요게 같네요. 그 다음 뒤에 누가 붙어 있어, 그대로? QX가 붙어 있고, 얘는 X지. 자, 그럼 몇 차로 나눈 이식은? 1차로 나눈 거지. 그럼 얘가 나머지가 될수 없지. 자, 예를 들어. 잘 봐. 7로 나눌 거야 뭐를? 20을 근데 내가 한번 들어간다고 그랬어 그럼 나머지가 13 말이 안 되지 그럼 이 나머지 13을 한번더 나눠봐 13을 또 나누면 나머지 6이지 그니까 러 요거에 요게 더해진 게 실제 몫이고 나머지가 6인 거야 실제로 이 나머지 6일 거니까 그러면 얘가 아직 들 나눌지 여기 는 13처럼 얘를 한번더 나눠야지 x를 뭘로 나눈다고 x 마 2분의 1 그럼 한번 들어가겠죠? x-2분의 1이고 나눠주면 얼마? 2분의 1 남네요. 얘가 실제 나머지입니다. 그럼 몫은 뭐였어 아까? 얘하고 이 몫이 더해지는 거였죠. 그럼 몫은 얼마야? 2x qx 플러스 1요 숫자에서 한 것처럼 20을 내가 7로 나눴어. 원래는 몫이 2고 나머지가 6이어야 되잖아. 근데 20을 7로 나눴는데 한번 들어간다고 뻥친 거야. 그럼 나머지가 13? 어, 들라냈네. 13을 다시 나눠보자고 그랬지. 1, 나머지 6이지. 실제와 같아지려면 이 목들을 다 뭐하고? 더해주고 나머지는 이 나머지가 그대로 오는거죠. 어, 어차피 시간이 좀더 있으니까 자, 항등식이라는 거죠.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음.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항등식의 매력이 뭐였냐면 숫자를 막 이것저것 넣을 수 있는 거였어. 기억나니? 반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였어. 근데 눈으로 봤을 때항등식은 좌우가 똑같으면 되지. 얘는 항등식 아니죠. 얘는 좌우가 마이너스 x 있고요. 이 e 있으니까 항등식 맞죠. x 더하 x는 x제곱이 아니잖아요. 얘는 있는 거 맞는데 아니죠. 다르죠. 여기서 항등식 보르세요식 정리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항등식에 대해 문제가 나온 걸 한번 봅시다. 실제로 항등식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어떤 형태로 보는지 자 198번 테이프 드렸어요 네. 자 얘가 한 등식이야 첫번째 숫자를 집어넣어도 되거든요 집어넣어서 찾아도 돼요 자 나는 0을 집어넣어볼거야 그러면 a가 사라질거니까 0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6이고 b 곱하기 3이지 그럼 b는 마이너스 2라는걸 이미 알았죠 그리고 나서 2를 넣어볼게 그럼 여기가 사라지잖아요 2를 집어넣으면 8 플러스 2a 마이너스 6이 0이에요 그니까 a는 마이너스 1이면 돼요 마이너스 1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찾아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귀찮으면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니다 그러니까 방금 내가 한건 숫자를 집어넣는 수치대입법이야 근데 수치대입법이 다 중요하다는 건 그러니까 수치대입법이 무조건 앞선다는 라건 아니야 수치대입법 말고 다른 방법도 쓸줄 알아야 돼 얘를 전개하면 x 세제곱 플러스 c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bcx 플러스 3b지. 이거 정리한 상수항이 마이너스 6이니까 이거에 의 b는 마이너스 2임을 알았지. b가 마이너스 2면 이로 들어가 볼게. 마이너스 2x제곱에다가 cx제곱을 더했더니 없어졌지. 그럼 c는 2라는 걸 알겠지. 그럼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4x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x인데 그게 얘가 돼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임을 알았지. 전개해서 비교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이거는 보면 여기 x가 들어있어서 문제가 되거든요. 요 안에. 그러니까 얘가 a 플러스 2의 x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 3 마이너스 b의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둘이 정리가 돼서 a 플러스 1의 x 제곱이 3 마이너스 b의 x랑 계산이 되어 0이니까 얘가 0 이면서 얘가 0이어야 되죠. 괜찮겠니? 자 여기는 무엇의 값에 관계없이 k의 값에 관계없이 니까 k에 대해 정리하라는 거지 많이 맞지 이거 k 있는 애 응. x 더하기 y 빼기 3에 k 있는 애 응. k, 응. k 없는 애 응. 이거죠 응. 그럼 얘가 0이고 얘가 0이 되니까 x 더하기 응. y가 얼마면서 3 x y는 얼마여야 돼이어못 구하겠는데 고 쳐다봐 근데 이거 우리 숫자 알아 더해서 3 곱해서 2 누구 있어 더해서 3 곱해서 2. 2, 2위를 그냥 2를 넣으면 돼. 이런 경우는 그 숫자 만족했대. 다음 거 볼게요. 전개하자니 전개가 너무 많지? 전개가 너무 많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주면 좋아? 그냥 돌아가면서 얘네 0 만드는 거 넣으면 돼. 0하고 1. 오케이? 0, 1, 2를 다 넣어봐도 돼. 자, 0 넣을게요. x의 월데이 0. 그럼 마이너스 4는 통째로 사라지고요. 계산되면 2시 나옵니다. c는 마이너스 2 x에 1을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3은 둘다 0이죠. a는 3이요. 이번엔 2를 집어넣어요. 왜? 0, 1, 2가 0 되게 만드니까 2를 집어넣으면 4 플러스 2 a 인데 a가 이거니까 6 마이너스 4는 2 집어넣으면 2b. 연산이 될 거니까 그래서 b는 얼마? 3. A, B, C 곱하면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는 문제. 여기도 보면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지. 그냥 넣어볼게. 0하고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럼 문제가 돼. 모르는 게 3개거든? 맞지? 그러면, 이건 수치대입법 했으니까 끝까지 수치대입법 이게 아니야. 여기 2창의 개수는 1이지. 여기 2창 안 나와. 여기 2창 이렇게잖아. 그럼 A는 1이지. 이렇게 맞춰가면서 돼. 조금 더 보자 항등식에 대해서 또 문제 나올 수 있는 거 요거 볼게요 모르는 게두 개지 근데 1이니까 1 넣어보면 되거든요 1 넣어보면 돼요 근데 우리 이런 형태 보면 지금 예전에 조립제법에서 본적 있거든 이거 x-1로 몇번 조립제법 하면 돼? 두번 두 번. 그러니까 얘가 3 이 1에 대해 뭐로? 1로 얘가 C고 얘가 B고 얘가 A지 그래서 A, B, C 다 나온 거죠 괜찮아? 이렇게 해도 되고요 2차의 개수가 얘니까 얘는 3 그리고 1을 집어넣으면 6은 C C는 6 이렇게 나오고요 맞니? 네. 어? 이런 식으로 풀어도 괜찮아요. 이 P가 필요해 문제 푸는데 필요 없지. 전혀 필요 없어. 내가 구하는 건 A랑 B지. 그러니까 P가 필요 없으니까 P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돼. 없어져야 돼. 그럼 뭐 넣어야 돼? 음. 1. 그리고 X 제곱에 2. 아니 X 제곱에 그냥 있는으면 돼. 1을 넣어버리면 사라지고 0은 1 더하기 a 더하기 b x의곱 1을 넣어도 사라지고 맞지? 0은 4 더하기 2a 더하기 b 연립하면 나오겠죠 괜찮니? 네. 자 여기서 이제 별표 칠거 하나가 남았어 잘 들어줘 이 198번 유형이야 유형 3 유형 3한 등식에서 벌써 이렇게 네. 많은 거. 말들을 하게 돼 좀 중요하다 모든 계수의 합따에해 f인 F1. 어떤 다항식 f의 x라는 다항식 이 x가 문자인 거지 이 x 앞에 붙어있는 숫자들을 계수라 하지 이 계수들을 이걸 막 전개하면 몇 x 세제곱 몇 x 네제곱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x가 곱해져 있는 거잖아 곱하나 만화는 수가 뭐야? 1그 x가 1 되면 곱하나 만화하니까 계수만 남겠지 모든 개수의 합은 x 대신 1을 대입한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상수항 무슨항? 상수항. 상수항 f0 x 대신 0이 들어가면 x 앞에 곱해진 걸다 0으로 만들지 그럼 x가 곱해지지 않은 애만 남겠지 그냥 그러니까 상수항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봐봐 이런 이런 말들을 해 어떤 식이 있는데 얘가 a0 더하기 a1x 더하기 a2x의 제곱 더하기 a3x의 세제곱 더하기 쭉쭉쭉 더하기 an의 xn제곱 얘는 몇 차식이야? n차식이지 맞니? 이때 물어본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첫 번째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쭉쭉 더하기 aN은? 하고 물어봐 얘네가 뭔지부터 봐 a0은 상수항이야 a1은 1차항의 계수, a2는 2차항의 계수, 3차항의 계수, 이거지 모든 계수의 합이네? X 대신 뭐넣었다 얘네가 1이 되면 되는 거지 그럼 두 번째 야 그러면 a0 빼기 a1 더하기 a2 빼기 a3 더하기 이렇게 가는 애는 어떻게 구해? X가 하나 있을 땐 마이너스 두개 있으면 플러스 세개 있으면 마이너스 홀수개는 마이너스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X에 뭘 집어넣는 거야? 마이너스 오케이? 세 번째는 이렇게 물어봐 야 그러면 A0 더하기 A2 더하기 A4 더하기 이렇게 짝수 번째 더하면 어떻게 돼? 이거야 그럼 홀수 번째인이 마이너스 있는 애가 사라져야 되지 이두 수식을 뭐 하면 될까? 더해버리면 두 배가 되지 맞니? F1과 F-1을 더하면 되는데, 이걸 거뭐 어떻게 줘야 돼? 이유 나눠줘야지. 그럼 네 번째는 이렇게 물어봐. A1 더하기, A3 더하기, a 5 이렇게. 이건 홀수번째만 물어봐. 그러면 홀수번째만 남을 거니까 짝수번째 빼지려면 빼야 되겠지. 괜찮아요? 근데 이것도 나는 이해줘야지. 됐니? 이게 가장 기본형. 자, 기본형 문제는 몇 번이냐면, 198, 200, 201번이 기본형이고 이것의 변형이 199번이야. 자 일단은 198번 볼게. a1 a2 a3 a4 a5를 더했지. 네. 그럼 여기에 뭐까지 더 있으면 a0까지 같이 있으면 뭐야. 모든 개수의 합이지. 그러니까 x에 번호어야 돼. 얘가 1되면 돼. 얘가 1되는 거지. 얘가 1. 그러니까 여기에 1 집어넣으면 2의 5제곱이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 몇인데? A5인데 뭐가 빠져야 돼? A0 빠져야지. A0이 뭔데? 상수항. 상수항은 X에 뭐 넣는 거였어? 이게 뭐 되는 거였어? 0, 0 돼야지. 그러니까 0 들어가면 1, 2, A0이니까 이대로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값은 2의 5제곱 빼기 1, 얼마다? 31이다. 자, 하나 더. 여기 봐. A0, A1 그냥 X의 개수들이지? 맞니? 네. xn제곱에 계주잖아 근데 이거 보니까 홀수 번째만 부호가 바뀌었지 홀수 번째 부호 바꾸는 건 x 대신 뭘 집어넣는 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 플러스 4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a0 빼기 a1 더하기 a2 빼기 a3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가 5의 세제곱이네 5의 세제곱은 125예요 그 다음 또봐 여기 짝수 번째만 남겼지 맞아? 네. 그럼 일단은 모든 계수의 합은 1이 들어가야 돼. x에 1을 대입하면 1은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쭉쭉쭉인데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오케이 괜찮아? 네. 3의 4제곱인데 얘가 a0 빼기 a1 더하기 a2 빼기 a3 더하기 이런 식이잖아. 네. 짝수 번째 남길 거니까 줄을 뭐 해야 돼? 네. 더해버려. 그러면 얘가 81이거든? 82는 2배 A0 두개 A2도 두개 A4도 두개 이런 식이지 네. A도 나눠줘야지 그래서 얼마? 41 괜찮나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주세요 내가 어제 얘기 했나? 수학은 다른 과목과 다른 암기 방법을 가지고 있거든 이해를 통한 암기를 해야 돼 단순 암기가 아니라 괜찮아? 자, 그럼 괜찮으면 우리 멘탈 조금만 바삭삭 시켜볼게. 얘는 지금 X에 대한 정리가 아니라 X-1에 대한 정리를 했지. 맞아요? 네. 그러니까 0부터 이거 다잖아요. 0, 1, 2, 3, 4에서 전부 다거든요. 똑같은 형태인데. 그러면 이 값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X에 1을 넣는 게 아니라 이 값이 1이 돼야 돼요. 그럼 이 값이 1이 되면 X에 뭘 넣어야 돼? 2. 그러니까 얘는 fx라는 식이 아니야, 얘는 지금 무슨 식이야? fx-1라는 이 식이야 그럼 모든 계수의 합이 f1이 되려면 얘가 f1이 되려면 x에 뭘 대입해야 돼? 2 그래서 2를 집어넣어 봐 그러면 4- 4 플러스 3의 5제곱이 2가 들어가면서 a10 a9 쭉쭉쭉 a1 a0이 되며 이 값이 3의 5제곱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되는 거죠 3의 5제곱은 여기 정리해 주시면 이거 오늘 이해하면 오늘 할 얘기 다 했어 이게 진짜 어려워